다음으로 핑퐁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핑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주시고요.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USB 포트가 아니라 USB 충전기를 이용해 주시고 하나의 충전 케이블로 여러 개의 큐브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데 12개까지는 완전 충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12개를 초과하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스텝 모터의 경우 바퀴 구동은 최대 1시간 연속으로 가능하고 크롤링복과 같은 관절 로봇의 경우 연속으로 20분 구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동작으로 인해 과열이 되면 분홍색으로 깜빡이는데 이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열을 식혀주시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다가 꺼지는데 이 경우에는 충전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큐브를 켜놓고 아무 명령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흰색으로 깜빡이 는데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상으로 핑퐁에 대한 안내 사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핑퐁과 스크래치를 연결하는 법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핑퐁 스크래치를 설치하고 큐브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보라이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에듀 메뉴에서 스크래치 데스크탑 인스톨러와 스크래치 링크 인스톨러를 다운받으시고 실행해 주시고요. 먼저 스크래치 링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3.0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래치 3.0을 먼저 설치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흰 화면만 나타나고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스크래치와 핑퐁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인 링크가 구동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니 그냥 스크래치 3.0을 닫아주시고 링크를 설치하고 실행하신 뒤에 다시 스크래치 3.0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크래치 링크를 설치하시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깔리는데요 블루투스 5.0 노트북을 이용하신 경우 블루투스 버전을 일반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박스에 동봉되어 있는 usb 동글을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동글 버전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링크 프로그램을 실행하셨다면 스크래치 3.0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크래치와 핑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크래치를 실행하여 큐브 한 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을 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은 그룹이 설정된 큐브만 연결해서 다른 큐브와 간섭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정 창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 스크래치를 클릭합니다.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스크래치 첫 화면이 나옵니다. 스크래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맨 이쪽에 언어 설정, 파일, 편집 메뉴들이 있고요. 그 아래 탭이 있습니다. 코드, 모양, 소리 탭입니다. 그리고 팔레트가 있고요. 동작, 형태, 소리 등 카테고리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장 넓은 영역은 코드 영역으로 팔레트의 블록을 이쪽으로 끌어다 놓아서 코딩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무대 공간이라고 해서 코딩한 결과물이 모이는 결과창이고요. 이 개체들을 스프라이트, 그리고 배경이라고 하고 이 아이콘을 눌러서 스프라이트 또는 배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코드를 제어하는 시작 깃발과 정지 신호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눌러서 팔레트를 추가합니다. 그럼 스크래치와 핑퐁을 연결해 볼 건데요. 핑퐁 큐브의 노란 버튼을 눌러서 큐브의 전원을 켜줍니다. 다음으로 스크래치에서 지원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기기를 찾는 창이 뜨는데 이때 큐브의 버튼을 한번 다시 누르면 연결됩니다. 큐브와 스크래치가 연결되었으면 연결된 표시가 뜨고요. 편집기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연결이 불안정해서 끊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연결 버튼을 누르고 핑퐁 버튼을 눌러서 다시 연결해 줍니다. 연결이 잘 되었다면 핑퐁 지원 팔레트에 다음과 같은 블록들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핑퐁 로봇과 관련한 블록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큐브의 버튼을 눌렀을 때와 같은 블록들은 시작 블록으로서 큐브의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 연결된 블록들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조건 블록의 경우 큐브의 버튼을 눌렀는가? 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블록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스크래치를 통해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큐브의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에 형태 팔레트에서 안녕을 2초동안 말하기 블록을 끌어 놓습니다 그럼 큐브의 버튼을 누르면 고양이가 안녕 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조건블록을 이용하려면 먼저 시작 블록 아래 에 조건블록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벤트 팔레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어 팔레트에서 무한 반복하기 그리고 그 안에 만약 무엇이라면 이라는 조건명령어를 놓습니다. 먼저 무한반복하기를 실행하는 이유는 시작 깃발을 누른 후 언제든지 버튼을 눌러서 아래의 코드가 동작하도록 하려면 이 코드가 무한히 실행되어야 하겠죠. 핑퐁 팔레트에서 큐브의 버튼을 눌렀는가 라는 조건블록을 빈칸에 넣습니다. 그리고 만약 블록 안에 이곳을 실행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행 영역 안에 안녕을 2초동안 말하기 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서 큐브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작깃발 큐브 버튼 안녕 이라고 말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핑퐁의 기울기 센서를 이용한 조건블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울기를 연식하는 블록으로 큐브가 동그라미 방향으로 기울어졌는가 라는 조건블록이 있는데요. 이 조건블록을 만약 블록 안에 넣으면 실행 영역 안에 있는 명령어가 수행됩니다. 여기 있는 블록들을 볼까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히 반복해서 큐브가 동그라미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동그라미 방향이라고 말하고 세모방향이면 세모방향, 네모면 네모, 별이면 별방향 이와 같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고양이가 말하게 하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제어에 무한 반복하기 여기 안에다가 만약 무엇이라면 블록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건 빈칸에 지원 팔레트에서 큐브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 다음 형태 팔레트에서 말하기 블록을 만약 블록 안에 넣습니다. 안녕에다가 동그라미 방향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블록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눌러서 세모면 세모, 네모는 네모, 별이면 별을 선택해 줍니다. 세모방향 네모방향 별방향 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시작 깃발을 누르고 큐브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네 확인이 되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